민주당 좌파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와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을 시작했 다고 봐야 합니다. 지난 5년간의 치부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 드러나기 전에 어떤 토집이든 잡아서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려 야 한다는 생각에 골똘로 있는 것이 지금 그들의 상황이라고 확신합니다. 본 영상이 왜 그들의 눈에 띄었 을까요 본 영상을 제안해야 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치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보니 엊그제 올린 mbc 외국 보도 규탄 및 국민의힘 당원 200만 가입운동에 관한 영상 이 노란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노딱이 붙었다는 것은 가끔 있을 수는 있지만 평론을 위주로 하는 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드문 일입니다. 하필이면 이 영상에 노딱이 붙었다는 것은 그냥 우연이라고 넘어갈 수 없는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국 준비로 바쁜 와중이지만 꼭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번 방송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상에 노딱이 붙을 이유를 아무리 다시 또다시 들어보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동들에게 유엔 영상도 아니고 특정 물건을 판매하는 영상도 아니고 지나치게 비속어를 사용한 영상 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영상이 처음 올라오고 1시간 만에 약 3만명이 클릭을 해서 본 방송을 시청했고 단 1시간 만에 댓글이 천여개가 올라올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가히 역대급 기록을 세울 수 있는 영상인데 1시간이 지나자 웬일인지 갑자기 클릭률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 후로 거짓말처럼 대여섯시간 동안 불과 5만을 넘기지 못하는 겁니다. 누군가 이 영상을 억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상 보통은 댓글 과 좋아요가 많을 경우 해당 영상 에 대한 노출이 급격히 늘게 되어 있는데 본 영상은 전혀 그렇지 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영상의 클릭 과 좋아요가 많을수록 노출이 제한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뭔가 모를 제안으로 본 영상은 구독자 여러분에게만 들 노출된 것이 거의 분명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올라가고 3일째 되는 날 현재 25만명이 이 영상을 시청했고 좋아요가 32000개 이상 댓글이 3800개 이상인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보니 멀쩡하던 영상에 노딱이 붙어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일단 유튜브영상에 노딱이 붙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첫째, 이 영상에 대한 노출을 더 이상은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영상에 대해서 더 이상 광고 수익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진짜 의심스러운 부분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민주당 좌파운동권 세력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한 상황인 것은 모두가 아시는 것입니다. 이 방통위의 비호 아래 mbc 등 언론사 들은 좌파 기자들이 장악한 상태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 그대로 입니다. 거짓 광어병 선동으로 온 나라를 거덜내다시피한 mbcpd수첩의 최승호 pd는 문재인 정부에서 사장으로까지 승진하면서 그 거짓 선동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는 것도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좌파들이 장악한 mbc가 방송사상 최악의 누적적자를 기록했다는 것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두 글도 이방통의 영향 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뀐 지금 방통위원장 민주당 출신 한상혁은 내년 7월까지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한상혁의 배후에 언론을 조정할 칼날을 놓지 않으려는 민주당이 거대의석으로 그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온통 적대적인 언론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언론들의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권한은 방통위가 쥐고 있는데 이것을 민주당 좌파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말입니다. 그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조정하고 언론들의 목을 쥐고 흔드는 증거들이 지금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2020년 상반기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방통위와 심사위원들의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방통위 공무원들과 심사위원들이 공모해서 tv조선의 점수를 고의로 낮게 조정했다는 조작했다는 혐의 를 밝히기 위해서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방통위가 방송사들의 승인을 무기로 방송 들을 친민주당 쪽으로 몰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v조선과 같은 우파방송도 그 방송 수위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수 위를 자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송사의 생사 여탈권을 방송통신 의회가 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방통위가 유튜브 언론에 대한 제재수단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그 추정이 단지 추정에 그치지 않으리라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민주당 좌파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와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을 시작했 다고 봐야 합니다. 지난 5년간의 치부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 드러나기 전에 어떤 토집이든 잡아서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생각에 골도로 있는 것이 지금 그들의 상황이라고 확신합니다. 본 영상이 왜 그들의 눈에 띄었을까요 본 영상을 제안해야 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을 다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좌파 언론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 mbc를 비판하고 있는 영상이 기 때문에 본 영상이 널리 유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했을 가능성 입니다.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좋아요가 3만개 넘는 일은 드뭅니다. 댓글이 4천여개에 달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좌파들 역시도 이 영상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둘째 본 영상을 통해서 국민의힘 당원 배가운동을 하려는 데 대한 제동을 걸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당원가입완료 릴레이 댓글들이 줄잡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만큼 당원 배가 운동에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데 대한 그들의 두려움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mbc가 윤 대통령의 사적 담소 내용을 비속어라고 왜곡 보도한 시점은 오전 10시경이지만 그보다 약 30여분 앞선 9시 반경에 민주당의 박홍근이 비난 성명을 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은 한몸인 것입니다 민주당과 mbc는 한몸인 것입니다 박홍근과 사전에 내용조작에 관한 의견을 조율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mbc를 비롯한 일부 방송들과 민주당 그리고 요즘 광화문에서 시작한 윤석열 물러나라고 고함치는 민노총 이 사람들이 한몸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몸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들은 지금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광업병 때처럼 지난 촛불 시위때처럼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안 믿어지시겠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나라야 거들나든 말든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금이 가든 말든 이 나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자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망가지면 그만 이라는 생각을 가진 자들입니다 정권을 자기네들이 가져가겠다는 일년뿐 나라를 살리겠다든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실천하겠다든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자들입니다 제2의 광호병 사태를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물러나라고 촛불을 들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밖에서 신호를 보내자마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유승민 같은 자들이 적극 호응하는 것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이라는 당내 트로이 목마에 숨어서 내부에서 기회만을 엿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목마 속에서 나와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승민은 외부의 좌파들의 신호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이 그들끼리 주고받는 신호 라는 것이 아직도 안 느껴지십니까 자신이 좌파 프락치 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지금이 그때다 지금이 인석열 정부를 거시기할때 때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유승민 뿐이겠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릴 기회를 보고 있는 지자들이 한둘 이 아니라는 것은 저만 아는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이 민주당 좌파들의 신호를 받아서 답신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지금 그 작업을 그때 광업병 때의 작업을 촛불시위 때의 그때와 같은 작업을 지금 시작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신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자유우파 국민들은 그때와 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때처럼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민 같은 위장우파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를 할수 있는 상황에서 출마자들의 표가 분산되게 되면 죽서서 개주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윤석일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준석의 정치적 아비라는 유승민 같은 자들이 당권을 장악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매달 천원씩 당비를 납부하시는 당원을 책임당원이라고 합니다. 가입 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책임당원이 됩니다. 책임당원은 국민의힘 당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투표에 참여해서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를 우리가 스스로 뽑을 수 있게 됩니다. 유승민 같은 자를 솎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사는 표대결로 도태시킬수 있는 것입니다. 이 투표권 행사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드릴 수도 있게 됩니다. 가입하실 때 추천인을 김치환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당장 미루지 마시고 지금 서둘러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가셔서 당원 가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가 전과 십범이 될 자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말아먹은 문재인 같은 자에게 다시는 정권이 넘어가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을 종북하는 자들에게 넘겨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을 높은 산봉울이라고 추앙하고 우리를 작은 나라라고 비하하는 자들에게 다시는 다시는 나라를 넘겨주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해외 일정으로 출국했다가 돌아옵니다 그 사이에도 댓글에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 완료 릴레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에 가서도 틈틈이 댓글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은 평소에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 특히 해외 나가는 것 때문인지 정성을 보내주신 분이 꽤 되십니다. 금액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한분한분 한분 통장에 찍힌 전함들은 계속해서 간직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녀와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노덕이 붙은 영상을 일부 수정해서 이 방송의 앞부분에 내보내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노덕이 붙을 만큼 잘못한 발언이 그 어느 부분에 있는지 한번 듣고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